다른 는 밑에 있었구나 미안하다 너희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상 진행자. 물고 <웃음> 거기 파티에 알려나 <웃음> 아야 술 냄새 맡았는데 더 안기다. <웃음> 또 시작했어 다들 오늘 재밌게 즐기주세요 그럼 바다의 평화를 기원하며 건배 아! 내가 할 말인데 건배! 힘들다 나 죽어 내가 죽을 것 같아 하, 바다의 주민들은 매우 활기찬 연애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조금 쉬고 싶어. 아 잠깐만 밖으로 나가 볼까? 빠 여긴가요? 어 맞네. 어. 오, 맞았어. 난또 틀린 줄 알고 그렇게 된 거야. 어머, 그런 일이 만연한 건 그런 애들이 많아 가지고. 와다노아랑 같이 정직한 아이는 저거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인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아되면잘 왔으니까. 네, 바다의 주민들에게 사람아디면. 그러고 보니 와다노아라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 그래요. 슬슬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했어요. 응? <웃음> 아주 먼 옛날기에요 아 그놈의 본네 으 자꾸 아주 먼 옛날 이 바다에 바다의 왕 혜신님과 그 분의 딸인 두 명의 건진이 있었어요 그때 이 바다는 정말로 람답고 평화로운 세계였지요 박티슈처럼 <웃음> 하지만 혜신님은 깊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무자가 없었었죠. 해신님이 바다에 사라지게 될 경우 이 바다는 다스리는 건 곤님진이, 곤중님이 됩니다. 하지만 바다의 궁주는 두 명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해신님은우범의 궁주를 선택했지요. 또한 명의 궁주는 해신님의 선택을 이해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바다를 죽음으로 문들려 버렸지요. 당연히 두 궁주는 서로 싸우게 되고 바다의 주민들도 서로 편을 나누게 되어 양자의 장렬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바다는 거칠어지고 모두가 상처에 있고 죽음에 의해 멸적하고 마치 지옥 같은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있었지요. 하지만 그 싸움을 중지하려는 어떤 자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마다노하라의 아버지 대마사사입니다 이세요인 대마사사님은 매우 강력한 마음을 사용해서 또한 명의 공주와 그의 부활을 봉인했어요 대마사사님은 마법에 의해 바다의 세계를 제게는 원래대로 들어왔지요. 아 정말 자세힘들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던건 창의 유주뿐이고 대번스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웃음> 아무래도 마법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 나와 있는 자들은 워밍주 편을 듣는 자라는 거? 네 저는 대마사님의성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엿한 마녀가 될 때까지 저는 그분이 만든 마법과 걸르신 마법을 사용해서 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지요 호우! 과연 그렇군 그래서 너가 결계를 관리하고 있었구나? 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나? 음, 하지만 옛날이라면 언제? 와다노알은 아직 어린애잖아. 네, 와다노알은 바다의 평화가 돌아오고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에서 태어났어요. 어라? 알에서? 네, 마늘같이 등글고 아름다운 알이었지요. 누른! 와다노알 알고 보니 마녀 사람의 그 그러니까 마녀의 피 피와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심이 이제 물고기는 약간 이제 있는 건가 어 하여튼 뭐지 박혀 것세헐 <웃음> 마더 나라가 태어나고 나서 전대원님께 배운 모든 것을 그아에게 가르쳐줬어요 잠깐만요 나 이거 알고 보니 사치미야가 친엄마인 거고 그 마법사가 친가 아빠인가 어 뭐지? 다치미애가 엄마설, 뜨든, 내피셜, 에피셜 그, 에피셜입니다. 그렇구나, h 음. <웃음> 내피셜인데. 그, 마법은 제외하고. 중격. <웃음> 잠깐 적절히 갔지만 걸어 가볼까? 여긴가? 여긴가? 아 여기구나 어이 에헥? <웃음> 삼위키치잖아 아사삼키치 삼위 마을이서 너무 조용한데... 한데 다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에? 다, 다... 다들 성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어... 응? 어이, 와다 놓아라. 에? 그건... 도대체 어? <웃음> 아, 힘들어. 에? 바, 방금 그거 뭐였지? 뭐지? 설마 아, 사위키치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그리고 쫓아가는 게 주인공의 정석 따라가다. 석보 주인공은 결국 2단으로 밝혀져. 어, 2단이라뇨? 2단 아닌 거 같은데, 여긴가? 아, 여기 아니구나. 올라가자. 2단은 아니야. 이사 다닐거야 그 마녀동 고양인데 뭐 한쪽은 고양이 마녀고 한쪽은 연.. 와다노알은 뭘까 종족을 알 수가 없어 길 기다려 삼했겠지어 뭐야 저거 봐도 이쪽 상태가 이상해. 문 앞까지 가보자. 내 목소리도 이상해. 어, 저, 와다 놓아라, 목소리가. 도쪼야 되는데, 물 버프가 끝났다. <웃음> 으, 사멜겠치 더 쪼야되는데 <웃음> 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오, 어, 오지마 와다 놓아라 당신이 바다의 마녀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 누구? 저는 도사제국이 공강된악마요 이름은 로렌시아라고 합니다 도, 도사제국? 네, 맞아요. 그럼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죠. 그, 그럴 순 없어요. 없어요. 당신들이 바다의 지국에 어떻게 들어올 수는 갈수 있어요. 에? 어? 어? 방금 막 당신들의 나라의 계기는 파괴되였을 테니까 뚜루루루 어, 어, 꼬이와다노아왜 그래? 어. 아. 알고 보니 와다노아래 심장 들인 거아니야 어머, 정말로 말은대로 됐네요. 잠시 <웃음> 동안 <점심동안> 잠들어 주세요. <웃음> 와다노아라. 역시, 오는 시야야. 작전대로 다가고 있어. 선거로 썼네요. 응. 저 됐구나, 공주. 아빠는 빨리 너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단다. 어흠 착, 가자. 미쳤다. 기다리시지, 오니, 공주. 지금 바로 놀아주기로 갈 테니. 아 요거 내가 알고 있는데 친구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4년 전에 했을 때 친구로 해봤을 때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내 생각 그때 기억을 가다보면 아마 그 수정구슬들이 와다노아라의 그거 같은데, 심장 같은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어느 정도 그런 거, 슈지킨니오서오세요것 같아. 햇뜨는 정보 가 없지. 이, 이사, 로덴시아 햇뜨는, 햇, 햇집인가요? 결국? 받아 놓아라 어, 우 샤메키치였다 두둔아 좋은 아침, 샤메키치 뭐야 벌써 일어나 있었어? 그럼 좀 끼워줘 하지만, 샤메키치가 정말로 푹 자고 있었으니까 뭐, 뭐? 어저께 오래 헤엄쳤으니까 몸은 괜찮아? 이정도는 아무렇지 않아 그것보다 오늘은 어쩔거야? 소속 도살 제국 <웃음> 어느 난 잠깐 가보고 싶은 섬이 있어 사과섬이라는 것인데 아 거긴가 적당한 거리네 <웃음> 그럼 바로 가볼까 <웃음> 죽상업에서 귀여워 <거기 와나? 웃음> 응. 죽상업까지 어머 잠깐만 이럴 때라도 미안해 다 팔아버렸다 잠깐만 높이 미안해 내가 테이블 다 팔아버렸어 그린애플섬 음. 틀린 말은 아니다 미안해 사미 끼치 너한테 줄 너한테 줄 템이 없구나 미안해 네가 줄 너한테 줄 아이템이 없다 미안하다 미안해 사미 끼치 너한테 줄 템이 없어 왜 이렇게 선배예요 연애할 때마다 그렇게 봐야해 차라리 안 마시는 게 좋을 텐 말입니다 어쩌라고요? 나 어쩌라고? 나 어떻게 이들어 복조이기 들어 자본으로 <웃음> 극복한다. 와다노아라왜 사과섬 같은데 가서 뭐하려고 거기는 사과밖에 없다고. 그게 말이지. 사... 아이 뭐라 그게 말이지. 섬의 가장 안쪽에 큰 사과가 피어 있는 나무가 있대. 그 사과를 써서 즐기고 싶은 마법이 있어. 애플파이라도 만들려고? 애플파이는 마법 세지 않아도 만들 수 있어 뭐야? <웃음> 애플파이가 먹고 싶어? <웃음> 나 파이.. 나 애플파이 됐어 마음 좋게 <웃음> 아.. 아니 별로 그래? J-O-B-I-E-S-S-E-N-E, 어서오세요, 트와. 어서오세요. 영포자는 영어로 그냥 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자, 올라간다. 또전천히 떨어지 말라고. 괜찮거든? 그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사과서는 분명 이 집에 있을 거야. 자, 가자. 와 이데스. 아, 귀엽다. 나이 그림체 진짜, 진짜 귀여워. 이런 도터 캐릭, 이런 거. 와, 사과다. 봐, 사과라고 잔뜩 있어. 그룹 역시 배급한 거구나. 핫, 아, 아니야. 아니긴. 배급하잖아. 얼른 먹으라고. 내가 많이 먹여줄게. 배 터지도록. 꾸역꾸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 안 준다? <놀람> 아난 화장실 급한데. 음. 여기로 내려가면, 장비가 나오자. 선글라스 깨통! 저는... 못끼는구나 불쌍하다 사과가 잔뜩이네 치룩 역시 배고픈거지? 아안 먹고 보든? 먹여드릴까요? 아니면... 아아 <웃음> 그러네 이 나무야 사과도 나무도 주변에 피어 있는 것보다 크네. 음, 음, 음. 뭐 하는 거야? 선이 안다. <웃음> 내가 따 줄게. 자, 이거면 됐어. 아, 이거는 그거야 이제 와다노라가. 기절했던 쓰러진 상태에서 이제 잠든 상태예요. 그, 꿈에 이제, 사건 터지기 전, 어, 화상, 이, 사건 터지기 전인 것 같아. 응, 고마워. 다노아라는 꼬마니까. 더, 더클 거거든? 그거야, 어떨까나클거요 그런 키가 크게 만든 마법 쓰는 게 어때? 그건, 그거대로 뭔가 보람이 없어서. 뭐, 그렇겠지. 그래서 그 사과를 어쩔건데? 그렇게 전투 가져가서? 그러니까... 실은 마법을 쓰인게 아니 에레네시에게 부탁받아서 뭐? 왜냐면 사실 때말하면 사비키치가 같이 와주지 않을까봐 당연하지 그 멍청한이나 또와다노와라한테 심부르이나 시키고 심부르? 그런거 아니야 왜냐면 아네시나같 거는 다리가 없어서 이런곳에는 다리같은거 기어보로 만들어내면 되는거야 그런 억지 부리면 안돼 나참 이놈고 저놈이고 괜찮잖아 이렇게 둘이서 여러 장소로 놀러다닐 수 있으니까 왜그래? 에? 아아 아, 그렇지 뭐 됐어 용서해주지 쟁장 <웃음> 백투팩폭팩두팩폭 주인공 인성들 어머나 응? 아 맞다 사비키치 지금 메가포지? 뭐? 별로 안가쁘거든? 이 사과 한번 먹어봐 맛있다고 들었어 고기가 좋아 고기만 먹으면 몸에 안좋아 난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뭔지 없어 그러면 하지말고 자 먹어봐 맛있다 <웃음> 아나 죽.. 아 그래? 내얼굴이뭐 묻었어? 아 거.. 미가 붙어있어 에, 저 정말? 농담이야 뭐야? 그래까지 말한다면 먹어볼까나? 으 에, 왜.. 통째로 없는거야? 아 괜찮아? 내 목이 안괜찮아! 어, 나 놓아라 미안해! 내몸좀 먹고, 범풀좀 말고 도와! 너 목소리 돌려, 원래대로 할게! <웃음> 고기, 오 역시 고기는 사랑입니다. 아, 넣어주고. 크 죽을 뻔했네. 삼액이치. 음시은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고 항상 말했잖아.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또 어디 가고 싶은 점 없어? 에 그러니까... 심부름 빼고. 그러니까 심부름이 아니야. 흥, 혹시라도 묻는 건데 이거 말고 또 부탁받은 거 없겠지? 다음엔 포도랑 복숭아를 거절해. 아, 하지만. 이거 참. 자, 가자. 에, 어디로? 어딘가 적당히 적어도 신부는가 상관없는 장소로. 그러니까, 신부는 아니라니까. 흠, <웃음> 망청, 만원. 그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물 먹었더니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나도 사자비에 화장실 좀 갔잖아. 도착! <웃음> <웃음> 맞아요 곧 따로 갔다 왔어요 그래요 저는 곧 따로 갔다 왔어요 <웃음> 젠장? 에, 에코상? 왜 젠장이 나온거지? <웃음> 들, 들켰다 아 들켰다? 어뭘 들켰을까나? 필어 들켰을까? 왜 들켰을까? 뭔짓 했어요? 아, 뭔짓한 건가?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걸렸구나. 아니면... 그러고 보니 넌빗자루 써서 하늘 날수 없어? 하늘? 음.. 가끔은 날지만 별로 없을려나 바다 속이 좋으니까 마녀란 건빗자루 하늘을 나, 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잖아? 그러네. 하치하라는 쓰지 않고 하늘을 나는 마녀도 있다고 들었지만.. 아래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바다가 좋겠지. 널마고 다른 마녀는 사,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가네? 어떤 녀석들이 있어? 나도 다른 마녀랑 만난적 별로 없어 하지만 가끔 만나러 하지는 마녀분이 계셔 이번엔 마녀의 세계에 데려가신다고 했어 뭐야 그게? 그런 것이 있었어? 마녀가 우고거리는 장소야? 음...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다양한 마녀분들이 있다고 해서했어 아... 하지만 가끔은 싸우기도 한데 누구랑 싸우는데? 그러니까 마녀끼리 싸운대 왜? 그 그냥 싸우는거래 아까 세계 마녀들은 다들 그렇게 성질이 나쁜거야? 그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참 너말고 다른 마녀는 만나고 싶지 않다 에헤헤 의외로 딱 마주치고 나면 하면. 그러지마 하면서 플러거 세우면 진짜 마주치면 정말 재밌죠 아, 이쪽 별로 와본 적 없어. 그렇지. 신불 따위 못하게 할 거니까. 잠이 끼치. 걱정해주는 거 고맙지만, 나는 내가 좋아서 보답하는 거야. 아, 아, 딱, 딱히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럼 엄청 금붕어가 마음에 드는 것 뿐이야. 안 되는 것 뿐이야. 마음에 어, 들어요. 군붕어 아니라 인어야. 어느 쪽이 똑같잖아. 나 다르다고 생각해.